요즘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달고나? 꼭 성공하고 말겠어 어? 실패했잖아 오 달고나다 오비키잖아 나 지금 이거 달고나 뽑기 집중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 망해라 망해라 망해라 망해라 망해라 어 됐다 여기만 성공하면 돼어악마 악마 악마 악마 악마 어디 어디 어디 깨깨깨 오 야 오비키 너 죽을래? 살래? 으이씨. 이거 꼭 성공할 거야 아, 아 실패했잖아 너 때문에 실패했잖아 오비키 왜나 때문이야 나 가만히 있었는데 그래도 맛있겠다 달고나 음맛있잖아와 맛있겠다 넌한 입도 안줄 거야 어? 어? 어? 어? 음. 달라고 안 했는데? 음. 나도 만들어 먹을 거다 어? 만들어 먹던지 어? <목소리가> 박스인 달고나 좀 있다고 잘난 척 하긴 아! 나 생각났어! 엄청난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키기키기 귀여워 미키 뭔데? 엄청난 아이디어가? 색깔 달고나를 만드는 거야 색깔 달고나? 응! 달고나에 색을 넣으면 색깔이 생길 거야 정말 그게 될까? 해보자 좋지요 아까 박생이 달고나 먹는다고 자랑했으니까 난이 색깔 달고나를 가져와서 자랑해야지 키키키 귀여워 베키 그래 설탕을 넣어준 뒤 불을 켜주고 오키님들 불을 사용할 때 주변 어른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줘야 돼요 맞아요 안 그러면 위험해요 설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려. 설탕을 다 녹여줍니다. 설탕이 다 녹았으면 여기서 바로 식용색소를 넣어줘야 돼요. 이 청록색을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오! 안 돼! 몇 방울만 떨어뜨리면 돼. 우와! 파랗게 됐다. 여기에 두다를 살짝 넣어주고. 많이 넣는 것 같은데? 아! 안 돼! 더 넣었으니까 딱 붙여줍니다 오노 oh, 그를 no. 살짝 누르고 저번에 알지? 나랑 같이 했던 거 모양이 무조건 뽑히게 하려면 누르고 툭툭 치라고 후. 완전 뚝 누른 다음 슬쩍 때립니다 어 들었다나 붙다 하면 오, 좀쑥 똑같이 됐어 짜잔 그럼 완성 와우 진짜 신기해 색깔이 나오네 정말 다른 색깔들 해보자 이번엔 파랑색 조치요 이번에도 설탕 녹인 거에 파랑색을몇 방울 넣고 빨리 섞어야 오, 우와 진짜 파란색다 한 방울만 넣어도 되겠다 소다를 조금만 넣어주 넣어줍니다 오 누구보다 오, 오, 오, 오, 오, 빠르게 빗보다 빠르게 빨리빨리 빨리빨리 넣어주고 오! 근데 파란색이 아니라 초록색인데? 파란색색 적었는데 왜 초록색 되지? 이래를 눌러줍니다 모양을 딱 찍어주고 툭툭 쳐줘야 되는 거 알지? 무조건 일때 뽑힐 수 밖에 없게 떼주면. 오 잘됐다 이게 사람 모양인 줄 알았는데 사람 모양이 아니라 댓글 보니까 열쇠 구멍 모양인데요 근데 파란색이 아니라 이거 완전 쑥떡색인데 또 초록색 됐는데 하, 난감하네 다음에 이렇게 들었다 놨다라 꼭 해줘야지 잘 빠진다는 사실 다른 색깔도 해보자 이번에 빨간색을 했는데 빨간색 하트 짜잔 와 다양한 색깔 완성! 이거는 초록색으로 했는데 쑥 색깔 됐고 이거는 파란색인데 노란색이랑 섞여가지고 초록색 됐고 노란색은 잘 됐고 빨간색은 살짝 노란색 섞인 빨간색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과연 성공할지? 나이것 뜯어볼게 노란색 병아리 너무 잘 됐어 어. <웃음> 우와 자발! <웃음> 오! 대박 내가 이거 뜯는 거 신이야 이제 오 이거 봐, 진짜 잘 됐지. 나머지가 문제야. 과연 잘 됐지? <목소리> 아! 아! 아! 아, 아, 아! 하지만 이렇게 하면 성공. 마지막 게, 마지막 한번 해볼게요. 와, 아 아쉽다. 나중에 뜯을 걸 목을. 어, 어떻게 안 되나? 이거못 뭐, 붙이나? 아, 이렇게 붙으면? 병아리 성공했어. 와우 나 병아리 성공. 응 응. 와 이렇게 한면난 살았다. 너도 살았고. 자 이제 먹어볼까? 음 너무 맛있어. 음 정말 맛있어. 좋아 신난다. 이걸로 박신혜한테 자랑하러 갔다 와야지. 키키키키어미키. <목소리> 하기 전에 재성공해야지. <웃음> 자 오늘도 신나게 색깔 달고나 만들기 네! 성공. 성공 아 자랑해야 되는데 박세인 없나 보네 제발 성공 오오 오, 대박 오 뭐야 빨간색이잖아 아 깜짝이야 진짜 깜짝 놀랐네 놀랬냐 <웃음> 아, 웃겨 야씨나 집중해야 돼 색깔 달고나 뜯어야 된단 말이야. 뜯어볼까 제발 성공 성공 오오 오, 다행이다 색깔 달고나? 부럽잖아 어떻게 만든거야? 어? 이거 식용색소 넣어야 되는데 채널 영상으로 봐 키키 키키 오비키 식용색소? 제발 성공하기 제발 어아오 하여 아, 어, 아너 때문에 망했잖아 못해라 못해라 못해라 못해라 못해라 오아 부러졌잖아 아, 괜찮아 그래도 맛있을 거니까 으하하하, 실패했다 실패했대요 아 뭐야 울어도지만 그래도 맛은 있을 거니까 한번 뭐 먹어보겠습니다 핑크색 카트 달고나 음, 너무 맛있어 빨간색 달고나 예쁘기도 한데 맛있기도 하겠잖아 아, 웃기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해. 색깔 달고나 만들어서 자랑하기 세! 네, 성공 어떻게 만든 거야? 나도 만들 거야 아! 사진까지 이렇게 붙여줘서 보내줬는데 여기 재밌게 랜덤박스 1등, 2등, 3등 색칠놀이 그리고 편지까지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 있는 편지를 뜯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이 오키입니다 옛날 때 많이 봤는데 지금은 잘안 보고 있지만 앞으로도 많이 보고 전 8살이에요 그리고 구동은 눌렀어요 사랑해요 마이비키. 오, 옛날 때 많이 보고 지금은 잘안 보고 있음, 있지만 앞으로 많이 보신다고 약속. 랜덤 박스를 뜯어 보겠습니다. 우와, 일단 부터 조심 조심 뜯어 볼게요. 뭐지 오, 우와! 되게 멋지다. 이거 색깔 사람이잖아. 색깔 사람 장애들 장애물 허들 넘기 조비. 고! 들었을지 우와 진짜 잘 만들었다 하트잖아 어떻게 만들지? 저도 만드는 방법 알려주세요 오 하트 나도 하트 만들기 해야지 3등을 찍어놓을게요오사등 스킷이다 우와 너무 좋잖아 지이오키님의 이 사진과 그런 편지 그리고 만들기는 여기다가 붙여놓을게요 지이오키님 너무 감사합니다